박지성의 결과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함수를 쓸때 VLOOKUP과 HLOOKUP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으면 VLOOKUP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혀 있으면 HLOOKUP을 쓰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적혔으니까 V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네, Vlookup 이제 f x 를 눌러주시고, lookup value는 표에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죠. 저희들은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기를 원하니까 찾는 건 박지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박지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able array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죠. 근데 중요한 거는 VLOOKUP 함수는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의 첫 번째 열에 박지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중간고사 점수 70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범위를 이렇게 씌워야 됩니다. 항상 첫 번째 열에서만 값을 검색하기 때문에 범위에 찾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callIndexNum은 tableArray 내의 열 번호로 값을 추출할 열이라고 했죠. 이제 저희들은 결석값을 찾기 때문에 쉬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결석이기 때문에 네 번째 열을 찾기 위해서 4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트루 또는 생략인데 저희들은 박지성 이름을 정확히 찾을 거기 때문에 0을 적거나 펄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0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펄스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